뭔데 뭐야? 공짜 공짜 뭔데뭔데 군데, 군데. 군데, 군데. 군데, 군데. 군데, 군데. 군데, 군데. 군데, 군데. 군데, 군데. 군데, 군데. 오 이렇게 타볼쌓 컨트롤 피해 90일치 한번더 하자 체헌라인티가 어, 90일짜리 프로그램이잖아 긴발디 측정해서 체지방 2 이상 감량하면은 내가 했던 프로그램, 이 제품을 그대로 하실 때 다시 주겠네 단골만 있잖아, 공짜로 한거야 몇 프로 패치? 어? 체지방 몇 프로 감량했어? 체지방 8.2% 우와 <웃음> 대박 제가 체지방 8.2%를 감량해서 t r 9트의한 세트를 그대로 수상품으로 받았어요. 최종 측정일이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 이렇게 집으로 한 세트가 딱! 한이 배송이 되더라고요. 저의 애프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. 저희 남편과 제가 이렇게 환상적인 몸매를 만들었어요. 기념으로 피규어까지 제작을 했답니다. 제가 수상품으로 온 제품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티알라인티 점프스타트 티알라인티를 시작하고 처음 15일 동안 내 몸에서 이제 완벽한 해독을 하고 운동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예요. 내장지방 한국인들이 특히나 내장지방이 참 많은데 이 내장지방에 탁월한 푸사가 추출물 애플 페논 성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특히나 복부 지방을 줄여주는데 너무나 탁월한 제품이라서 이 제품과 함께 시작해서 15일만 딱 진행돼도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컨트롤 핏 이렇게 각각 한달 분량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총 3개월 90일 분량이 또 새롭게 와요 컨트롤은 배가 고프지 않는데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막 벌써 막 우리 막 심란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정서적인 부분도 조금 더심신의 안정을 줄수 있는 태아닌과 바나바잎 추출물 같은 성분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어 다이어트를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핏! 핏은 말 그대로 내 몸에 있는 어, 지방들을 쫙 줄여주고 핏값을 정말 예술적인 라인으로 만들어 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, 90일동안 이 제품들과 함께 하셔도 정말 많은 효과를 보시는데 어, 90일동안 진행하고 난 뒤에 보시면은 더 살이 많이 빠진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쉐이크! 어, 원래 티알라인티 정식 제품의 쉐이크는 한 포씩 1회 분량 한 포씩 이렇게 따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. 이수상품으로 오는 쉐이크는 이렇게 벌크 타입으로 와프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한 통이 한달 분량이거든요. 그래서 아침 또는 저녁에 한 끼씩 이렇게 드시면 돼요. 바닐라 맛이 두 통이었고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맛이 이렇게 한통이왔네요 이렇게 든든하게 쉐이크 세 통이 나왔고 지금 이렇게만 봐도 너무나 배가 불러요. <웃음>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이런 좋은 제품들과 함께 또어 저는 이거를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선물해드릴 거고요. 다른 저와 함께했던 다른 친구는 고혈압인 오빠를 위해서 또 도움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6% 이상 체지방을 감량했을 때는 이렇게 t 라인 t 전제 제품 한 세트를 새로 받을 수 있고요. 3% 이상만 체지방 감량을 하셔도 아이스 어드라는 간기능 향상에 탁월한 그런 제품을 또 선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 많이 문의주세요.